피크닉 다녀왔던 문막에 다시 왔다 오늘은 캠핑이다 누구한테 묻는 혼잣말인지 모르겠다 지금 왜 막아놨지? 사대는열려있었는데 오늘은 차단봉이 어, 막혀있다. 건너편 진입로도 다정은마찬가지 이런 개같은! 가가 텐트 몇 동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도 들어갔다. 포맷 250을 이렇게 적재하는 것이 사실상 한계치라는 것을 느꼈다. 그나마 이렇게 나도 나올 수 있었다는 게 다행이다. 이 텐트는 지난 화재로 인해 불타서 같은 모델을 중고로 다시 샀다. 익숙한 텐트지만 실제로는 오늘 개시하는 거다. 사놓은 지도 무려 1년이 지났다. 플라이 끝에 매달린 스트랩이 깨끗할 정도로 새것 같은 중고다. 삼산 텐트인데 그만큼 만족했기 때문에 다시 사고 싶었던 거다. 오, 이번에 아주 괜찮은 아이템을 발견했는데 튼튼한 에어매트 그것도 아주 값싼 가격에 일반적인 물놀이하는 튜브 두께 정도의 재질이라서 쉽게 터지지도 않고 가격도 싸다 펌프는 필수다 캠핑용 에어매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두께와 폭을 보라 15,000원 대 가격 더 이상 좁은 접이식 침대는 필요 없다 다리 건너편에 하나로 마트에 다녀왔다 느긋하게 걸어서 다녀와도 될 만한 거리다 기가 막 익어가는 찰나에 분위기 상통깨는 전화. 여보세요. 계속 일이 미뤄지면서 일... 일주일을 놀았는데 아니, 오늘... 이럴 거면 어, 캠핑이나 가야지 하고 나왔더니 이제서야 일이 진행되는 모양이다. 고기 탄다. 전화 좀 끊지. 요즘엔 삼겹살을 파츠랑 같이 곁들어 먹으니까 앞접시 역할도 하고. 느끼하지 않아서 좋다. 자기 전까지 밤 시간엔 맥주와 사진 촬영으로 시간을 보냈다. 아침은 강제 기상이다 오늘은 토요일인데 맞은편 공장은 예외 없이 가동되는 모양이다 게다가 아침에 비가 조금 온다고 하더니 매우 우중충한 날씨다 남은 장작을 마저 태운다 남아도 담아갈 여유 공간이 없다 가면서 비를 맞느니 비구름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경적 소리는 일정 작업양이 되면 울리는 모양이다. 나름의 일정한 간격이 있다. 물론 듣기엔 매우 시끄럽고 불편하다 어제 먹다 남은 파채를 라면에 넣는다 맥반석 구운 계란도 달려든다 기다렸던 비는 끝내 오지 않았고 날씨만 주구장창 흐리고 바람만 불다가 개었다 이제는 출발해도 비를 맞을 걱정은 없겠다. 짐 정리가 끝날 무렵에 또한 차례 날씨가 흐려진다. 서둘러야겠다. 단 화장실과 박지에서 가까운 마트, 편의점으로 편의성은 최고지만 공장 소음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아쉬운 노지였다 혹시 모르지 일요일 아침은 공장 가동을 안 할지도. 철수한 이날은 토요일 아침이었음.